원준의 떡국! 떡국 어, 많이 넣은 거 같아. <resiliency> 그래 진짜. 걱정하지 마. 아니 너어도 돼. 안녕하세요. 리플안녕 <수건 Construction> 반가워. 아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리플안녕 반가워. 아안 반가워. 아뭐 안녕하세요. 와 아, 반갑습니다 너무 갑자기 왔죠? 네 몰랐어요? 네. 몰랐어요. 네. 몰랐어요. 네. 네. 너가 왔잖아 진짜 몰랐어 뭐야 왜 얘기 안하고 불렀어요? 저희는 리얼이니까 뭘 리얼이야 아, 진짜 진짜 몰랐어요 진짜 아기팬은 아, 아니에요 네, 아니야, 네, 괜찮아요 그때 뭐 아, 오셨으면 이거 드셔야 될때괜찮나요 어, 어떤 걸요? 깍국이요떡 떡국 아, 드셨어요? 아. 새해 맞아서? 떡도 아직 안 네. 먹었죠 그러니까x2 그러니까. 아 네네네네네 떡 완성됐어요? 떡국 완성됐는데? 제가 제일 먼저 김희상궁 다른 분 있잖아요 너네 김희상궁 오신 거 아니에요? 제가요? 아니요 저 선배들이 땀팽이로 일단 오라 그래요 네. 어, 어, 너 이따 그래서 네. 어, 제가 왔거든요 아, 촬영 중이었구나 네 촬영 중이었어요 아, 아, 그냥 뭐 못쓸려 <웃음> 뭐 통성명도 뭐 반은 없나요 그냥? 일단 어. 먹으면하얘기나눠보잖아요아 그래요? 네. 어, 리플 쉽지 않네요 <웃음> 네, 굉장히 맞다. 당황스러운 채널임이 분명한데 맞았어, 맞았어. 지금 만두를 4개밖에 안 넣었는데 넘칠 것 같은데? 아 네. <웃음> <웃음> 지금 심정 좀 얘기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칼국수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행복한 표정 짓는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하기 싫은 거 아니었어요? 아니아니 양은냄비 나왔어 냄비 어, 좋은데 뭐였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대 뭐야 우와 대박 엄청 드시네 네14 4 어머 겨우 냄비 아, 사왔는데 아. 아무도 집중을 아... 안 해주네. 실시간 아, 방송으로 아, 저도 자는 거 실시간 방송으로. 괜찮아. 괜왜왜 어디 가안 돼? 아니 왜왜 혼자 혼자 해요 방송 집중 안 해주세요. 아니 왜왜 삐졌는데? 아니 왜 삐졌어? 삐진거 맞잖아. 지금 열수죠. 왜 삐질 이유가 없어요. 그거 왜왜왜그 삐질? 아니야. 아니그그 뭔데 뭔데 뭔데 질투나 누구다. 안 돼. <웃음> 아, 그럼 뭔데? 지금은 어떡해 <웃음> 아, 뭔데? 빨리 빨리 빨리. 말해줘. 아, 가르쳐 줘. 가르쳐 줘. <웃음> 끝났어? <웃음> 어, 다 만들어 는데 일단 그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얘네 응? 어고다 어? 이다 <웃음> 반가우니까. <웃음> 이렇게 오려고 했던 걸 아미했지. 안 <웃음> 안 <했는데. 웃음> 저 얘기 한줄 얘기가 된줄 알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저희 원래 얘기 안 하는 게 철칙이에요. 안 아, 하요. 아, 한번 드셔주세요. 아, 네, 네, 네. 행복한 평가를 해주세요. 야, 처음 와가지고 진짜 한이분 만에 밥을 먹네? 어? <웃음> <웃음> 잘 저어서 드셔보세요. 진짜. 아, 네, 네, 네. 맛없을걸요? 어. 다 같이 이렇게 만든 건가요? 제가 만든 어, 뭐 이렇게 두. 런타임보다는 한 20% 했어요? 20% 정도. 네. 이 신색도 넣드릴게요 김사도 안넣 정말 바로 옆에서 손으로 넣어주네. 맞지 말리면 불가능하거든요. 자 어... 과연 맛은 어떨까? 오킹 형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먹어볼게요. 뭐 바로 먹으면 되나요? 드세요 네. 형. 드세요. 편하게 드세요 아니 뭐야. <웃음> 근데 혼자 둘째 우리가 안 먹고 있으니까 뭐. 산모같음 <웃음> 음. <웃음> 음. 혹시 물 <뭘> 있나요? <웃음> 고기 원래 약간 해안이식이녀요바이녀음이 물씬 풍기는 석그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그리고 이것도약이좀석은이녀가요이녀석고이는데이거는 <웃음> 직접 빚은 거? 고기 익었을까요? 이 녀석은 이 맛있죠, 오, 맛있죠, 맛있죠, 아, 맛이 없을 수가 없데 이건 맛있죠. <웃음> 이거맛 없을 수가 없만두집으 음. 바꿔야겠다. 음. 맞아, 우리 두국으로 바꾸자. 만두 맛집이 만두 맛집이야. 만두집으로. 만두 <웃음> <만두가, 만두가, 웃음> 원가가 너무 센 거야, <웃음> 자, 그러 저희도 마무리 해 같이 먹을까요? 아 네. 좋아요 좋아요 좀 꺼보죠 아니 안 돼요 네, 왜요? 저 먹게요 아먹게 소금탕이래요 왜 소글러? 아국물도 그거였어요? 네 정말 개성품 투성이군요 <웃음> <웃음> 진짜 아무 말도 안 해. 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얼마 전에 리플에 남사친 여사친 영상에 네. 올라왔잖아요 네. 마태님이 너무, <웃음> 너무 안쓰러웠어요 <웃음> 맞아요 일부러 그랬겠지만 와, 나 너무 답답하더라고 네, 그래가지고 네. 한번 같이 불러서 영상 한번 촬영해요 네. 이런게 많아가지고 네. 나를 한번 불러줘라 음. 아 그럼 가서 뭐 이런거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오케이 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금 네. 촬영 중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이거는 해보시 아시겠지만 저희는 진짜예요 <웃음> 진짜 진짜예요 진짜 <웃음> 저희는 리얼 보라요 어. 난 되게 반길줄 알았거든 <웃음> 딱들어오면 우리 리플 멤버분들이 <웃음> 와 아기님 안녕하세요. 살줄 알았는데 다 들어왔는데 뭐야? 누구야? 진짜로 누구야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연주 우리 감사합니다. 와! 대단한 것들도 없어요. 다 해주셨어요. 맞아요. 한수 없어요. 한수아 지금 누군가가 가운데 자연 중에 껴있잖아요. 아 그렇죠. 이제 리플을 들어준다고. 예 이제 리플 들어준다고. 단가가 좀 있는데. 이렇또 우리 썸피디님이 초청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또 영광스럽게 또 먹게 됐네요 <웃음> 하필이면 또 오늘이게 또 오픈해가지고 그니까 <웃음> 밥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에 감상을 <웃음> <잠산을> 느끼며 <웃음> 아실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진짜 아니 때마침이 아니라 하필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그 하필이었죠 어, 아, 맛있네 어?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? 응 <웃음> 음, 바꿨어요 바꿨어요 아, 바꿨어요? <웃음> 음,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? 진짜로 음, 다행이다 <웃음> 맛있네 응 음, 맛있다 아, 그러면, 제가 또 형님 오신 김에, 응. 그래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? 남녀 사이에 친구가 절대 없다. 아, <웃음> 아딱 좋다. 딱, 딱 여기까지만 해요. 딱 여기까지만 해요. <웃음> 비도 <웃음> 너는 미도! <믿어. 웃음> 너는 미도! <웃음> <너는 웃음> <너는 믿어. 웃음> 그게 되나는 말이야? 웰컴, 웰컴, 웰컴.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. <웃음> 에, 저는요. 자세한 얘기는 조만간 또 약속 잡아서 하는 걸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원래 좀 요리 좀 하세요? 한달보도안 믿을 거잖아요. <웃음> 야, 야, 야. 믿어, 믿어, 믿어. 얘가? 야, 야, 음. 원래는 떡국을 먹으면서 10년 계획을. 얘기. 아 맞아. 아, 맞아, 아, 맞아. 오늘 아, 아, 아, 10년 계획 얘기하면 되겠네. 응. 음. 10년 계획 어떻게 됐어요? 저는 이제 올해 앨범 3 개. 와, 3 개. 3 개에서 영덕이 시도. 휴, 휴. 희흥 저거 희흥 희흥 진심이에요? 희흥이잖아 희흥 희흥 오늘은 발음이 돈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내년에 돼서 이제 짧게라도 콘서트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모르는 아건아 아니라 아 토킹 콘서트여가지고 보실 거예요. 거예요 아. 아,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진짜요? 네, 진짜요 약간 오빠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음. 저는 작년에 뭔가 경험적인 성장 했다고 생각하는데 음. 올해는 진짜 숫자적인 성장을 하고 싶어요 출바로 다 보여지는, 보여지는. 나이 몸무게 이런 거 BMI 그 지수 절당 수치적인 약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구독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 네네 돈을 돈. 찍는돈네 돈. 돈도 그럴 수도 어, 있고 어. 신경계 <웃음> 저요? 저는 이제 졸업을 올해 곧 하거든요 오 졸업? 음, 네.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던 것들을 더 공부를 할 거고요 오오 좀... 형님 저요? 결혼하기? 여세요 결혼이야? 어? 언제 응. 하고 싶요 저는 오래 만나서 내년에 하려고. 아 저는 약간 인생의 모토가. 응. 내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가 어. 내 인생의 시작이다. 어. 그 전까지는 프로로를 불과 어. 이런. 그러니, <웃음> <말. 웃음> 올해 신년 계획까지는 아니고, 응. 올해 신년 계획은 유튜버가 지금 제가 딱 그저께 30만 달 됐거든요. 그래서 <목소리> 올해 안에 150만까지 가자. 음... 그 말인 게 결국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자. 아 그렇게 몰라 열심히 하면 저절로 올라가요. 음... 저는 일단 리플이 잘 돼야죠. 아아 <웃음> 잘 뭐야? 뭐야? 리플 최고. <제거>. 송물이다 <웃음> 송물이야 <손물이다>, 진짜. <웃음> 리플이 잘 돼야 돼요. <웃음> 칼이, 칼이. 칼이. 아 리플이 잘 돼야 우리 다잘 되는 거야. 요 어, 맞죠 아, 맞죠. 아, 근데 요즘 또 리플이 되게 영상이 재밌어져가지고 훨씬 훨씬 원래도 재밌었지만 저도 네. 굉장히 또 리플 어우웠어. 내 진짜 많이 봤어. 나다 빨간 줄이야. 어, 봤어요, 봤어요. 봤어요. 보셨죠. 박빨, 아, 맞 봤어, 요 봤어. 맞아, 보였죠. 아, TV로 보였어, TV. 다 빨간 줄. 다빨 줄이 뭐야? <웃음> 뭐라신념이신념계 <웃음> 아, 저는 올해 좋은 사람을 찾는 거. 아, 하가져버려는 아. 거.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.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지금 <웃음> <웃음> <우리> 잘 보이려고 잖아. 리 <웃음> 리플이 한층 더성장하네 <웃음> 리필 <목소리> 멤버들 행복해지고, 다들 건강한 거. <목소리> 어, 저입은 <입술> 뭐야, 킹마다. 입이 얇아졌으니까, 자, 이렇게 신년 인사랑 떡볶이 차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이제 오키 형님. 정식으로 모셔야죠. 정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너무... 너무 다음에좀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연주의 요리를 한번더 먹어보고 싶네요. 어 이런 거? 음.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기성분 빼고 음. 오보도록 하겠습니다. 뼈서막 들고가서 울이고? 아 사고를 한다고? 키우는 거부터는부터차지않네주의 그그 <웃음> 그 요리 시